안녕하세요. 음, 이번에 새롭게 단장을 준비하고 있는 수아코리아에서 캐스팅이 되어서 어, 전속 모델이 된 민주라고 합니다. 원래는 활동명이 하즈키 또는 그 달쌤이었어요. 근데 어, 더 다양한 활동을 하기에 실명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와코리아가더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어서 저와 함께 <웃음>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부탁드립니다